갑자기 감성. 오잉 어디 가세요? 전복 따러 가요 전복. 아, 아, 어디로? 죽고 있더라고 지금 거기를 가기 위해 가지고 내가 운전을 한열 시간을 한거 같아. 요 아이고 힘들었겠네. 힘들어 죽겠으니까 말 걸지 말아. 지금 그냥.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완도! <웃음> 완도 황포항입니다. <웃음> 여기에서 죽불도를 들어갈 수있다그래서 일단 배를 탔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야? 배를 탔더니 노길도로 가네! <웃음>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만 듣고 무작정 죽불도를 가겠다며 완도에서 배를 탄 밥수리! 시세끼 촬영지인 죽굴도에 가려고 서울에서 완도까지 운전을 해서 노하도로 가는 배를 일단 탔습니다. 죽굴도 가는길 리얼도전기 그리고 섬풍경과 완도에서 유명한 전복! 전복까지 아주 맛있고 즐거운 여행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나는 배는 선실도 아담했습니다. 오잉? 네가 거기서 왜 나와? 휴대폰도 터져? 와 진짜 시원해. 두려운 반안꾹 대서 내렸습니다. 동천아 터미널. 이때까지는 진짜 좋았지. 여기서... 죽골도 가려면, 가려면 여기서 가야 된다고 그러던데. 이항이 아니라 딴 데인가 보다. 아, 휴거는 아마 딴 끝이나 저에추가어이 노화로 되있죠 그쵸 네, 노화 저도 찾아보니까 노화로 되있어서왔네가고화 그러니까 노화, 음내에서 아음내에서 <웃음> 다행이다 아 알겠습니다 거기 읍사무소가 있나요? 음내 쪽에? 네이목항이 이목항이요? 네, 제가형니까아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직 희망적이다 일단 이목항으로 가보자고 근데 이 불안함은 뭐지? 덜덜덜덜덜 이있다는 크로바 모텔 앞. 여기 어디 가는 배예요 백일포. 주꾸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주꾸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서는주꾸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시간대가 여덟... 네. 뭐래? 모르겠대. <웃음> 자기네 모르... 관할이 아니라서 딴데 전화해보래. 자꾸 전화 온대, 삼시세끼 때문에. 자기들 자꾸 갑자기 전화가 많이 온다고. 그 사람들은 배를 렌트해서 갔나요, 혹시? <웃음> 그럴 수도 있겠다. 삼시세끼 방송 전이라 정보가 없어서 현지 토박이에게 물어봤어. 현재 죽굴도에는 단한 명이 있긴 하지만 거의 무인도라고 해. 해남 땅끝마을 선착장에서 입도 가능하지만 여객선은 없다고. 혹시나 참고하세요. 섬까지 왔는데 이제 뭐하지? 시원하게 포기로 할수 밖에 없었던 밥술족은 보길도와 노화도 여행을 하기로 했지. 밥술족 필스코스! 시장 구경! 규모가 작고 종류가 적지만 특산품 완도 전복이 완만허벌나게 따버렸어. 시장 구경을 하고 보길도로 꾹고 노화도와 보길도는 긴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 보길도는 자연 경관만으로도 아주 아름다운 곳이지만 고산 윤선도의 유적으로 더욱 알려진 곳이지. 고산 윤선도가 배를 타고 제주로 가던 중 태풍을 피해 보길도에 들렀다가 수려한 산소의 매료가 돼서 이곳에 머물기로 결심을 하고 이름을 부영동이라고 지었다고 해. 그는 85세로 낙서제에서 삶을 마치기까지 보길도 곳곳에 모두 25채의 건물과 정자를 짓고 자신만의 낙원인 부용동 정원을 가꾸었으며 어부사시가 등을 이곳에서 탄생시켰다고 해. 지금 이곳은 동천석실이라는 곳인데 부용동 마을이 한눈에 조망되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최고의 절경을 보여주는 곳이야. 고산 선생이 다가를 했다는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있으니까 다리가 가질 가질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랬어. 동천이란 이름은 선경과 같이 수려한 경관이라는 뜻인데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 같지 않아? 그래서 항구 이름도 동천항이었나봐. 내려오니 마을회관이 보이는데 특이하게도 마을회관에서 막걸리를 파네. 어머 이건 사가야지. 8,000원. 아 비싸긴 한데. 이건 정말 맛이. 한잔 먹어보고 안살 수가 없었어. 지금 이곳은 고산 윤선도의 주거 공간인 낙서재야 동천석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모습도 아주 멋졌는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더 좋더라구!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정원을 가꿨을까? 와 진짜 너무 좋다! 너한점나한점난안 먹어 그럼 나두점노하 음. 오일장에서 구매한 해산물 가리비 1kg에 12,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까기도 어렵지 않아요 배워왔지롱와 에버 큰 해산 그리고 꿀소라 세마리 만원입니다 이거 우리 점피디 먹으려나? 아니 안 먹을 건 버린다 음. 아, 이 아깝고 맛있는 걸 버리네 해루지에서 잡은 해삼 잘나요. 돈 주고 했지 해루지. 어... <웃음> <웃음> 와, 전복이 역대급 좀... 신선해. 아이고. 오, 막 움직이는 거 봐. 치수 필요는 없겠다 애들 깨끗해. 1kg 중짜에 25,000원이 믿어지지 않는 가격이지 않나? 완도는 전복이에장인점보내고 바로 회를 떠봅니다. 기에내가 날까봐 너무 떨려서 일단 두 개만 한번 떠볼게요. 음. 한 입. 인 점보기에. 1등인 점보 진짜 전복 미쳤다 선도가. 불설화 아, 제주도 못지않아 이거. 이거 100% 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막걸리 중에서 최고 맛있는 거. 같아요. 전라권에 있는 황칠나무로 만든 막걸리. 아 너무 크게 써놨나 해서. <웃음> <웃음> 맛있어? 맛있냐구? <웃음> 돌고래니? 나 이거 아까 먹어보고 <웃음> 달아 달아 응 회가 달아 음 아삭아삭 소리 완도는 전복이지 그제 음. 소라 뭐 얘는 그냥 있으니까 샀고 아 뿔소라가 이런 취급을 받나? 진짜 너무 달다. 너무 맛있다. 진짜. 황칠 막걸리랑 진짜 잘 어울렸어. 얘는 여기 관자 쪽이 되게 단데 관자 쪽이 진짜 단맛이 확 올라오는데 이거는 여기 식감이랑 같이 먹으면 와나 처음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감동이고 근데 그거보다 더감동하 점보... 그냥... 에이... 뭐... 전복이 다 똑같이 이 생각했는데, 진짜 노량진에서 삼국동부랑은 차원이 다르고, 왜 완도 하면 전복이지... 이제는 인정... 아, 전복 먹고 나니까... 이... 뿔소라 맛이 안 느껴져... 근데 막걸리 먹고 뿔소라를 먹으면 뿔소라 진짜 달거든... 근데... 근데 전복한테 져 졌어! 진짜 내가 줬어. 심지어 얘는 양식이잖아. 달달한 맛이 아주 강한 전복. 음. 와. 전복 필요 없네. 전복이 필요. 진짜 달아. 응. 음. 아. 해삼 진짜 좋아. 해삼에 손안 가는 것 같아. 띵. 나도 먹어주세요. <웃음> 의문의 일패 해삼. 그냥 해삼 맛. 근데. 음, 얘도 엄청 싱싱해 진짜 그, 씹히는게 예사롭지 않아 크, 이거 여기 아니면 못먹잖아 지금 여기 이맛이 이 상이 비록 드럽고 그래도 <웃음> <웃음> 젓가락을 바닥에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지금 초장에 결코 손을 안찍는건 그 고유의 맛이 너무나 죽여주는 그런 맛이라서 미쳤어 미쳤어 아까 가게에서 그 전복을 전복 요리를 사먹었는데 하나는 전복 삼계탕 하나는 전복 물회 그냥 이거 사먹을 걸 그랬어 <웃음> 진짜로 햇반에다가 이거 초장 넣어가지고 비벼 먹는 <웃음> 그게 더 맛있을 뻔 했어요 음아 너무 맛있다 진짜 비려서 안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 음 내가 전복을 이렇게 맛있게 먹을 때 나도 줄이야. 전복 비려서 잘안 좋아하는데 음. 비린맛이 하나도 안 나네. 그러니까, 희한하네. 정말 비린맛이 1도 없어. 오히려 이게 약간 더비린맛이 나. 전복 먹고 먹으면. 물소라 응. 단맛이 좀 적어. 응. 와 이거 감칠맛 진짜 미쳤어 미쳤어. 이거중에 비올네. 전복은 안 도디. 죽인다. 2차도 가야지.